안녕하십니까 5월 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중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유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고용 및 서비스 관련 지표가 개선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a d p 민간고용보고서는 1 3 2천건에서2 9만6천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ISM 서비스업지수는 51.9로 지난달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오지가 되었습니다 FMC 금리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상치인 2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향후 금리 결정은 데이터를 보며 진행할 것이라며 발표하고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주장해 시장은 하락 전환했네요 원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 수요 둔화 예측에 하락했습니다 fmc 금리 발표가 예상치 인 25bp 인상으로 나오자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높은 금리 장기화 가능성 발언에 증시는 하락 전환했네요 이제 다음 향방은 금요일에 발표할 비농업 고용 변화에 시장 향방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5 트레딩 이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2% 매도 58%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싹은 129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33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4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토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 4일 금일 주요 경제의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3만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24만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모더나, 애플, 코인베이스, 드래프트 킹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개 회사 중 애플만 순이익이 플러스이며 애플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익 1.43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